예 안녕하십니까 자 1강의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택과 관련된 두 가지 명령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객체 선택 필터 필터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유사한 객체를 선택하는 셀렉션 시뮬 r 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복사를 한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패턴을 한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뭐죠 뭔가 대상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한두 개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개다 그리고 도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터 기능을 쓴다고 그러면 좀더 편리하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어 객체 선택 필드는 엑셀로 따진다면 고급 그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을 여러 개 주는 거죠. 자,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객체는 선이고 객체 유형은 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도면 전홀 플레이트에 들어있고 선 종류가 펜텀2인 그런 것만 골라서 선택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두번째는 어, 경우에 따라서는 아, 이런 조건을 일일이 작업하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예 그 도면에 있는 특정한 유형을 탁 찍으면 그 유형의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유형과 비슷한 대상만을 골라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주는 거죠 어, 객체는 원이고 색상은 선홍색인데 반지름이 1부터 4 사이에 들어있는 것만 선택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추가하시고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필터죠 그리고 유사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색상을 가진 거 같은 도면층에 들어있는 거 같은 선 종류에 들어있는 거뭐 이런 것들을 유사한 객체들을 좀더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제 파일을 열어가지고 한번 하나씩 하나씩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모던 객체들이 이홀 플레이트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 색상은 따로 없고요 도면청 이 도면청의 색상을 따라가게끔 제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한번 보죠 이 레이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후에서자 필터 기능 필터 해 보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뜨죠 자, 첫 번째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객체 유형을 지금 선택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은 종류의 어떤 객체가 있는데요 자 선을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죠 리스트에 추가하면 됩니다 두번째는요 도면창이죠도면창은 선택 누르시면 현재 요 파일에 만들어 놓은 도면창 레이어 목록이 보일겁니다 그중에서 볼 플레이트에 들어있는 것만 선택을 하겠다 리스트에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선종류 있죠 선종류는 팬텀 2인 것만 선택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리스트에 추가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조건을 만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치수다 그러면 이 연산자를 찍으시면 뭐 같다 크다 작다 뭐 그런 연산자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또 조건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은 하나를 찍어 보시죠 어 잘못 만들었네 그럼 삭제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삭제할 때는 삭제 누르시면 되고 여기 있는 걸싹다 삭제하실 때는 리스트 지우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얘 잘못했는데 항목 편집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다시 한번 디멘션 레이어로 선택을 한다든지 대체 리스트 추가하면 새로 항목이 추가되는 거고요. 대체 누르면 여기 대체가 되는 겁니다. 저는요 다시 한번 홀 플레이트 레이어를 잡고 대체를 해놓겠습니다. 이 어, 조건을 여러 번쓸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이름을 주시고요. 선 필터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 이거 필요 없는데 어, 삭제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다시 한번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누르면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클릭 클릭하시면 어떻죠?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어? 이런 선은 왜 선택이 안되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죠 그건 왜냐면 하선 타입이 틀려서 그런 겁니다 얘는 실선이고 컨티뉴언스이고얘 같은 경우는 팬텀 2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객체를 선택하고 선택된 객체를 뭐 다른 레이어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도면청에서 요거 누르셔가지고, 프레임 주고, 색깔을 저는 노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창닫고요 다시 한번 필터, 네, 적용, a l 하겠습니다. 올 하셔도 돼요. 이렇게 선택됐죠? 그런 다음에 요걸 선택된 거를 프레임 레이어로 옮겨버리면 되겠죠. 엔터, 아, 엔터 하시고요 필터를 엔터 하셔야지만 필터 기능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프레임으로 옮기면 이렇게 쉽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하죠? 이걸 언제 하나씩 하나씩 선택합니까? 그렇죠? 자, 치수만 따로 저는 디멘션레이어로 옮기고 싶어요. 치수가 몇개 없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은 경우에 따라서는 좀더 복잡해질 수 있겠죠. 자, 필터. 이, 여기 있는 거는 기존에 남아있는 겁니다. 리스트뭐다 다 지우고 새로운 만들어 보죠. 그러면 이런 거 하면 되죠. 여기서 치수만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선택된 객체 추가했죠.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누르시고 저는 치수만 선택할 겁니다. 그럼 치수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시면 어떻습니까? 다 들어온 겁니다. 맞죠? 그렇죠? 어, 객체는 치수 스타일이 치수고 도면 천홀 플레이트에 있는 것 중에서 치수만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저장을 해볼고요 지수필터 하고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개가 되는 거죠 적용 자 모두 선택하죠 all enter 지면 어떻습니까 지수만 요렇게 쫙 선택이 됐죠 enter 하면 이제 필터 기능은 끝났고 선택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dimension으로 옮기면 이렇게 빠르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뭐 카피한다든지 이동한다든지 뭐 여러가지 작업을 했을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자 원이 있는데 원이 이제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2.5 짜리 3.5 짜리 4.5 짜리 여러가지 있습니다 저는 1과 4 사이 맞죠? 그렇죠? 있는 것만 선택해서 한번 뭐, 다른 A열 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일단 도면처럼 만들어 볼까요 요거 누르셔 가지고 서클 하시고 다이아 1-4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색깔도 한번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끔 분홍색으로 바꿔놓고 보겠습니다 창을 닫죠? 그럼 여기에 레이어 만들어졌겠죠 다시 필터 하시고요 리스트 지우겠습니다 이제 새로 만드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색상부터 보겠습니다 색상이 아, 색상은 뭐 선홍색으로 바뀐 게 없으니까요 색상은 그냥 선택 누르셔 가지고 흰색인 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리스트 추가하죠 자그 다음에 객체를 하는거죠 원을 선택할겁니다 원 리스트에 추가 그 다음에 조건을 이제 만든거죠 조건이 여러개니까 그 조건들이 end로 묶여고 싶으면 end 시작 것을 활용하시면 되고 or 조건이라고 그러면 or로 하시면 됩니다 나선 반대가 되겠죠 xor은 음, xor입니다 서로 다를 때만 참여되는거죠 자 end로 하겠습니다 리스트에 추가하시고요. 그다음에 원 반지름 있죠. 원의 반지름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1보다 큰 거. 1로 하겠습니다. 1 이상이죠. 그럼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그렇죠? 요건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은 이렇게 되는 거죠. 리스트에 추가. 그다음에 다시 원 반지름이 작다, 4. 리스트에 추가. 그러니까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런 얘기가 돼.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거죠 end의 껏리에 추가하면 이렇게 조건이 하나 만들어진겁니다 맞죠? 조건을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지름 1-4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죠 저장이 됐죠 자 적용하시고 all e n 하면 선택이 됐나요? 아 선택이 안되네요 그럼 필터의 문제란 얘기죠 아무래도 이 색상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삭제 해버리죠그 다음에 어, 적용하겠습니다 하시고 all 하면 여기 선택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엔터면 이제 객체 선택은 끝났어요 필터링은 끝났고 선택은 남아 있죠 그런 다음에 요 레이어로 옮겨 버리면 쉽게 이렇게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작업을 여러분이 해 나가실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필터 기능. 자, 이번에는 유사 선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셀렉션 심 r 입니다 셀렉트 시밀러. 하시고요. 객체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객체를 저는 요 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요 원. 아시고 엔터 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원하고 유사한 것들이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 딜리트 한다든지 그렇죠? 됐으니까요. 이걸 뭐 옮긴다든지 지, 지운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하셔 가지고 지우면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죠. 필요 없는 부분을 이 지운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색상이 노라인 것만 뭐 프레임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셀렉트 셀렉션 시밀러 맞나요? 셀렉트, 시밀러 하시고 예, 객체 설정을 눌러보시죠. 그러면 색상이 유사한 거를 잡을 거냐, 그렇죠? 도면층이 같은 도면층에 있는 것만 선택할 거냐, 여러 가지 조건을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색상만 보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 글 하나 찍어보시죠. 그리고 엔터 치면 노란 것들이 다 선택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뭐, 카피, 아, 이미지점을 찾고요. 옮겨보시면 어떻습니까? 노란 것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를 옮길 수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뭐, 잘생각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객체만 딱딱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